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의 심판을 보면서 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심판의 정당성 심판의 당위성 저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구나. 이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의 죄악이 크니까 저들은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요 심판의 대상을 보여줍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소돔이고 고무라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돔과 고무라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보고 있죠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소돔성 심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을 통해서 의를 알려주십니다. 의, 의를 알려주십니다. 소돔 이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듣고 또 익히 압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저 악한 죄인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저들은 죽어야지. 심판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소돔성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하죠.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소돔의 심판이 왜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은 이걸 기록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실까요? 예, 소돔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가 소돔이라는 사실부터 고발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 0 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어, 예,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은요. 이, 이 소돔과 고무라에 대하여 그 안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울부짖음이에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죄악의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도대체 소돔과 고무라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이길래 그 부르지즘이 컸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들의 죄악이 뭔가 우린 대뜸 동성애로 달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알려줘요 에스겔서 16장을 가보세요 내 네, 아우 내 네, 아우 내라는 네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 성경 해석자들이 소돔 그랬을 때 동성애라는 문제가 여기서 빠져 나온 것은 동성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는 심각한 엄중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 합니다. 교만하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장 그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교만함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교만이 하나님 보실 때참 무서운 죄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아니 이게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한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나요? 음식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 음식물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서 보시면 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 있음이요. 그런데 보세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음식물의 풍족함과 넉넉함과 문제없음, 태평함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의 죄악이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연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1 8장에 우리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세천사. 어, 그 어, 나그네로 온 세천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했는가. 형제사랑의 문제로 지금 창세기 18장이 에, 쭉 문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 에, 소돔의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은 소돔의 그두 천사가 가서 현장을 보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낙은의 대접을 어떻게 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자기 유익으로 성적 욕구로만 취하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과 소돔 사람들의 형제 사랑 이것을 18장과 19장이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형제 사랑과 연결하여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또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일장을 가보세요.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숯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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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돔아 고무라야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소돔과 고무라같이 똑같이 멸망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똑같다 우리가 왜 똑같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 그, 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음, 무수한 제물로 어, 내 성전에 와서 제사 곧 예배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숱한 무수한 것으로 내게 와서 하는 것이 내 마당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를 짓밟는 것이다. 난 역겹다. 너희의 예배가 나는 역겹다. 토해, 토, 토악질이 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 너희가 가 하고 있는 이 헛된 그 예배가 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음, 그 하나님께 하는 이 예배라는 이 예배 속에서 어, 형제를 진심을 다해 형제를 돌보거나, 어,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는 외면해버리고, 어, 오? 그 하나님께는 온갖 진심을 다하여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어, 헛된 예배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이다. 너희들이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게 바로 이거다. 아니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악행이 가득한데 그건 뭐냐면 나한테는 그렇게 진심을 다하며 예배하는데 너희는 정작 너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물의 풍요함 태평함을 가지고 내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에 대하여서 비방만 하고 박해만 하고 억압만 하지 그들을 돌보지 않지 않느냐 이게 소돔의 죄악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는 것이고 얘기라는 것이에요. 소돔 아 저곳은 어? 멸망할 심판받아야 할 곳이야 정당해가 아니라 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 내가 형제에 대하여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죄악성. 내가 소돔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지 아니었으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었으면 나는 소돔과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구나. 성경은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자기 유익으로 성적 욕구로 대하는 그 소돔 사람들과 형제를 비방하며 진심을 다하며 하는 예배하는 자들과 세임. 같다는 겁니다. 지금 형제에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하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다 소돔과 고무라 사람들로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데 나는 소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돔이라고 말해요. 너 소돔이다 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남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이고 그들의 죄인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살찐 송아지 가지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하찮게 여기고 여전히 나 자신을 우쭐거리고 여기는 이것이 내 삶의 원리라고요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 만족 때문에 내 만족에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짓밟아도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것이 내 삶의 원리라고요 이게 소돔 사람들의 삶과 같았다고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원리가 소돔 사람의 삶의 원리와 같았음을 깨달은, 깨닫는 것이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소돔이구나 아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구나 존재구나 그래야 성경이 이 소돔 사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다고 첫 번째 예 심판을 통해서 의의를 알려주셨다고요 의가 뭐예요 의가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소돔이고 모두 다 심판이고 모두도 어느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 내가 심판이지 않은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심판이 되어야죠 내가 저주거리가 되어야죠 그래요 저주거리가 되시고 비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문제예요 이 소돔성의 심판은 소돔 안에 살고 있는 죄인인 나를 예수로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함의 그 근거가 뭐예요 난 구원받았다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일단은 내가 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나는 나는 음,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거리다 나는 마땅히 심판이다 여기가 출발이에요 이 마땅한 심판인데 하나님이 이런 마땅한 심판인 나 소돔과 하나도 방불하지 않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맞아요 의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셨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 내가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이 내가 죽어야 할이 나를 응? 심판하셔야 될이 나를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심판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심판받지 않고 받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고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심판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신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게 우리의 틀림없는 구원의 확실함이죠 또다시 내 삶의 죄악됨 소동과 같은 어떤 죄악들 때문에 내가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구원의 확실함이 아니죠 내구원에 틀림없음 분명함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영원한 지옥이다 나는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히 끝장나야 할 소돔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살려내셨다고요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런 나를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셨다 이, 이, 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얻은 구원이다. 이 구원은 물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변개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어떠해도 내 밑바닥은 소돔이었으니까. 나는 소돔에서 심판 받은 거니까. 이 소돔으로 그러니까 옴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심판을 통해서 의를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의 죽음으로 악인을 용서하십니다 뭐라고요? 의인의 죽음으로 악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2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던그 사람들이라는 거두 천사예요. 그들은 소돔으로 향하여서 어 갑니다. 이 여기 헤브론에서 소돔까지 약 32km니까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가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장면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2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음, 아브라함의 항의, 항변 뭐죠 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건 하나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어, 그건 옳지 않,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뇌리 생각 속에는 지금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의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 지금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그 그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십니까? 그 부당한 것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항변이죠. 아브라함이 그 납득되지 않는 점, 이렇게 납득하지 못한 점은 사실은 그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납득되지 않는데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요. 뭐죠?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악인은 마땅히 자기 죄로 죽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의인이 함께 죽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악인은 죄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의인이 악인의 죽음에 함께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죄 없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이유가 뭔가 지금 아브라함은 항변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 하나님은 의인 예수의 죽음으로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의인도 같이 죽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예, 맞아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시죠. 왜 죽이시죠?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24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계속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정의로우신 심판 속에는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야, 나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그, 그거잖아요. 거기에 의인 50이 있어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아브라함이 계속 그 의인, 의인이 의인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 예, 지금 처음에는 50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의인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노시란 말이죠 롯탄명 어, 성경은 하나님은 그 정말 의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누구인가 있나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5장 가보세요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 하면 이방이 아니라 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대표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 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의인입니다.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가 이렇게 의롭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 소돔에서 뭐열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네, 열 명을 찾아. 5 0 명을 떠나서 한 명이라도, 단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성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열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면 예루살렘은 단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그 지금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달라요. 2절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 살고 있는 이그 신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말과 삶이 불혈치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3절 주님. 예,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게 이제 에레미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 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거민들 사는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에레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모르니까 어리숙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보세요. 5절.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곧빛불린 망아지들이었습니다 멍해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 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몰라서도 아니고 몰라서 그렇다고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른 것을 들으면 이들은 어땠나요? 이들은 살아냈나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 바위돌처럼 단단해지고 오히려 그리고 예, 이들은 한결같이 곱빛불린 망아지들처럼 지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삶의 원리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었습니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밖에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큽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 50명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선이 악의 선이잖아요. 이미, 이미 하나님 보실 때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으로만 대하는 선이잖아요. 다 자기를 위한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인간이 생각하는 의인은 주소가 달라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단한 사람도 없었고 인류 역사 이래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예정해서 구원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예정 안 했으니까 버려진 거잖아요. 유기하나 부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지 않다. 어? 정의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단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모두 다 지옥이고 우리 모두 다 심판이고 우리 모두 다 멸망거리와 저주거리라고요. 부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하나님의 구원 게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26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25절 이렇게 말하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의인 50이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정의와, 정의를 지금 선언하고 하는 있나요? 예 온 지역을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게시가 뭐예요 숫자입니까 어? 숫자가 50이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50에서 45로 줄이고 40으로 가고 그 다음에 30, 20, 10 숫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10명에서 좀 하나님이 더좀 계셔가지고 그냥 1명 뭐이 정도로 해놓고 가시지 10명이 안될 텐데 숫자 문제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지금 숫자, 50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가 아니라 용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체 그, 이, 이, 이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냐면, 의인, 의인의 죽음으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 50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 단한명 예수의 죽음으로 온 지역 소돔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소돔인 마땅히 지옥이고 처음부터 멸망이고 처음부터 합당한 지옥거리인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고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옥에 왜안 가십니까? 죄가 없어서? 죄안 짓게? 죄를 안 지어서? 그럼 다 지옥 가야죠 죄가 여전히 있는데요. 죄 없어서, 죄를 안 져서, 어? 뭐 죄안 질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가 해결돼서예요. 죄가 어떻게 해결됐죠? 예,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인데 하나님 심판이 행해졌죠. 죄인인 나를 심판하셨죠. 어떻게? 의인의 죽음으로 의인을 죽여서 죄인인 자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성립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 심판 받아야 할 자인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 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지옥까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죄된 생각과 소돔과 같은 고무라와 같은 그런 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입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예 하나님이 구원으로 계시해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단한 사람 의인 예수의 죽음으로 용서한다. 나는 예수를 보고 너희를 이미 심판했고 너희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소돔성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요한음 1장 29절을 그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한 게 세례 요한이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여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죠 그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신문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어때요? 예수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답니다 예수는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악인과 함께 죽죠 네, 바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죽는 것이 아브라함 부당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요 악인들과 함께 의인이 죽어야만 아브라함은 구원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고 이 사실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악인은 죽어야 돼. 그런데 왜 의인도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된 바 돼야 되고 깨끗하게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십자가의 죽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자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자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을. 구원 받을 자손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학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은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심판을 통해서 의인의 죽음으로 악인을 용서하신다 이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 나는 용서받았구나 자,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 가슴벅찬 복음을 만난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 성경은 지금 이방인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전, 복음을 몰랐을 때, 이방인입니다. 그거로 족하다. 그 전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무법한 자녀로 살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 그 충분해. 그거 이방인 때로 살았던 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 그거로 충분하다. 족하다.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의인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참으로 안다면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 받은 것과 같이 그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는 육체의 욕심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라 것을 무장해라. 그리고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 그쳤다. 끝났다. 그친 거다. 자꾸 거기에 아, 나는 연약하고 나, 나는 아직도 뭐 끝났다. 자꾸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직도 또 벌어져야 되는 것이냐 끝났다 그쳤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끝장내라 갑옷 삼고 그 끝내라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뭐죠 육체에 남은 때가 여러분 예, 우리가 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때 우리 죽음을 맞이할 그때가 그때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때와 같이 타협하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여전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거 족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대로 살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 짓는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한게 아닙니다.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진 것. 죄를 안질수 있는 이 영광의 자유를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져도 괜찮은 것으로 죄를 짓는 행위가 있어도 구원이 분명한 것으로 받은 그 복음을 받은 게 아니죠. 복금을 받은 거지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다. 여전히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있다. 그, 정말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받아야 될 것은 바른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설교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바른 설교, 바른 복음이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나? 변화시키고 있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그러잖아요.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로 나한테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용서하신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인 이 복음을 참으로 만난 자로서 내 삶은 하나님의 용서를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내고 있는가? 내 가족 안에서 내 대하는 형제들한테 나는 참으로 그들을 내 음식물의 풍족함으로 태평함에 머무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듯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마음으로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멋진 성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납득하지 못한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신 복음의 비밀인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인의 죽음으로 악인인 전부 다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만나 싸우니 하나님 이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자답게 교리와 삶이 사랑으로 일치되어 행하여 나오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